안녕하세요 뉴타입W 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귀멸의 칼날 피규어 드디어 저도 리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면 너무 밋밋하고 또 여러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굳이 똑같은 걸 되풀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 가지고 디오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야 지금 보시는 거 예, 아주 박스가 예쁘게 서 있고 배경이 되고 있는 디오라마를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요 디오라마랑 어우러지는 피규어 리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밤프레스토에서 나온 피규어인데요. 경품입니다. 경품 피규어고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태츄 형식이긴 하지만 뭐 도색이라든가 조형이라든가 이런 게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카마도 탄지로, 카마도 네즈코 이렇게 두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카마도 탄지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바로 카마도 탄지로입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박스 전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턴테이블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전면에 어, 카마도 탄지로 굉장히 잘 나왔죠? 옆쪽에 보시게 되면 살짝 측면 피규어의 모습 볼수 있고요 뒷면은 또 정면이고 이렇게 카마도 탄지로 이름 쓰여져 있고요 예, 반다이 스피릿에서 만들었다 반다이의 자회사라고 할수 있겠죠 반프레스도는 여기도 이렇게 피규어 나와 있고요 위쪽에는 귀멸의 칼날 키메츠 노야이바 이렇게 로고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은 15세 이상 이라는 것과 뭐 여러가지 라이센스에 관한 것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박스 내용물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은 이렇습니다 뭐 비닐 안에 담겨 있는데 일단 뺐고요 이게 받침대 있고요 칼 헤드 들어 있고요, 몸체 들어 있고요. 여기를 말도 안 되게 쉽게 조립하면은 끝나는 그런 피규어예요. 조립하는 거는 참 이렇게 찍기도 좀 민망하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 머리 여기다 꽂아주고요. 머리를 뭐 이렇게 꽂을지, 이렇게 꽂을지 본인이 결정할 수 없어요. 이미 조형이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보면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서 여기 딱 맞게끔 껴주면 꼭 껴주면 이렇게 됩니다. 오, 카마도 탄지로 칼을 손에 잡게끔 이미 손에 모양이 잡혀져 있지요. 특이한 점은 이 경품 시리즈는 밑에 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베이스에다 껴주는 건데 일단 이제 칼을 잡아 봐야 되는데 손잡이 있는 데가 여기가 지금 휘어 있죠? 네뭐 어쩔 수 없죠 자한번 잡아 봅시다 이렇게 손에다가 얹어주면 아, 얹어줘야 되는데 이게 얹었더니 이게, 이게,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얹어만 놔야 돼요 아 이게 좀 짜증나네 근데 이렇게됐고요 요거를 이제 여기 베이스 베이스 보면은 까만색이라 좀 깨는데 너무 진짜 저렴하게 보이죠 아나 이게 영음에안 드는데 뭐 어쩔 수가 없으니뭐 다른 게 없어요 여기다 이렇게 껴주면 끝.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마도 탄지로입니다 아 보십시오 굉장히 잘 나왔네요 그죠? 많은 영상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리뷰 하신 것도 보셨겠지만 정말 잘 나왔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뭐 도색도 나쁘지 않고 색감 자체가 막 그렇게 싸구려틱하게 도색을 해 놓은 게 아니라서 뭐 생각보다 꽤나 괜찮습니다 뭐 애니의 얼굴과 뭐 많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니가 조금 더 어려 보이는 것 같고요 얘는 조금 더 성숙한 느낌 얼굴이 좀 얄쌍하게 나온 게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넓게 나왔으면 은 카마도 탄지로의 그 애니메이션의 느낌이 났을 텐데 얘는 조금 너무 얄쌍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일단 귀사때 들어간 다음의 모습이긴 하니까 시간이 좀 지난 모습이긴 합니다 이마에 흉터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손에 그 칼을 꽉줄 수가 없어 가지고 블루텍을 이용해서 저는 고정시켜 줬습니다 키 한번 재볼까요 키 베이스 빼고 한 16c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베이스가 한 1cm 되니까 다 합치면 한 17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 키를 따지면은 이제 뭐 스케일로 1대 12로 따지면 더 작아야겠지만 아무튼 나쁘지 않게 이렇게 사이즈도 6인치 사이즈랑 비슷하게 나와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가까이 한번 볼게요 또 뭐니 뭐니 해도 피규어는 또 헤드 아닙니까, 그죠? 애니메이션 피규어도 헤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눈이랑 눈썹은 프린트예요, 프린트인데 굉장히 입체적으로 명암까지 들어가 있는 프린트라서 꽤나 선명하고 괜찮게 나왔고요 이마의 흉터등이 잘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이 이마의 머리카락이랑 연결되는 부위가 가까이서 보면은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그냥 전시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 조형도 굉장히 잘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요. 자, 옆 모습을 봐도 이 질감이 없죠. 사실 그 피그마 같은 경우를 보면. 너무 옆에 모습이 너무 납작해가지고 좀 약간 이질감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귀걸이 디테일까지도 잘 살려줬습니다. 겉옷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둑판 무이 꽤나 괜찮고요. 칼도 검은색 이렇게 되있고요요요 요 사이사이에 빨간색 부분 도색을 또 해줬어요. 끝머리에 은색 도색도 해줬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손이 꽉 잡지를 못한다는 거 주름이라든가 이런 표현도 좋습니다 허리띠가 조금 허접한 느낌이 있고요 뭐 칼집을 따로 조립해주고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긴 한데 얘는 일체형으로 나왔습니다 밑에 다리 쪽 보시게 되면 의상 표현 이런 주름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여기 살짝 웨더링이라든가 먹선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 느낌 발가락 갈라진 것도 잘 표현해 줬습니다 뒷모습도 나쁘지 않아요 살짝 날리는 느낌 이런 디테일 하, 이런 디테일까지 다살려줬습니다 바지 주름 괜찮고요 등이라던가 이런 데도 덩치가 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칼도 투톤으로 도색이 돼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완전 흑색 이렇게 보면 살짝 은색 이렇게 나가도 나쁘지 않고요 미스가 심하게 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 색깔도 요 투톤이에요 그냥 자주색 같은 것도 있는데 살짝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이 있어 가지고 입체감이 꽤나 살아있는 그런 녀석이네요 자 우리 카마도 네즈코 한번 볼까요 네, 카마도 네즈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 아트 기본적인 뭐 그림은 비슷한 느낌이고요 네즈코는 꽃이고 탄지로는 플립 같은 그림이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귀엽게 잘 나와 있죠 요렇게 한 세트다 이게 A고 이게 B다 옆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네즈코 정면 아주 귀여운 모습 보이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기멸의칼라 로고 있고요 밑에는 라이센스 관련 문구 되어 있고요 뒷모습 보면은 이카마도 네즈코 이름 써져 있고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 있네요 일단 내가 남매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두개 갖고 나왔는데요 네즈코도 빨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마도 네즈코입니다. 카마도 네즈코. 입에 대나무를 물고 있죠? 얼굴 조형도 나쁘지 않고요. 이 네즈코가 약간 얼굴이 동그라면서 입맛도 톡 튀어나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잘표현해줬습니다 머리카락 그라데이션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아주 멋집니다. 네, 우리 네즈코짱의 키는요. 한번 보니까 아, 15cm 정도 됩니다. 15cm 정도 되고 베이스까지 합치면 16cm 정도 됩니다. 자이 어깨선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여성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자, 손 모양 같은 것도 굉장히 소녀스럽게 잘 되어 있죠? 물론 나중에 오니가 되면 전혀 수녀스럽지 않지만 조금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즈 코장 얼굴 보시게 되면요. 아, 역시 이것도 굉장히 조용히잘 되어 있죠. 눈 쪽에 이제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건데, 어 굉장히 선명하게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잘 살려줘서 어,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입에 물고 있는 대나무 느낌. 뭐 나쁘진 않은데, 뭐, 이게 좀 접합선이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거시기 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완전 무광이 아니라서 무광 마감제를 발라주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입에 묶고 있는 요런끈 느낌도 괜찮고요. 입은 안 보입니다. 위에서 보나 밑에서 보나. 그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목선에 접합선 같은 게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좋네요 특히 이제 여자 피규어는 머리카락 때문에 이제 커버가 되죠 목선 있는 데부터 어깨선인데 여자가 살짝 남자보다 어깨가 밑으로 쳐져 있어요 대부분 그런 거 느낌 되게 잘 되어 있고요 한복도 그렇고 기모호도 그렇고 이런 체형들이 되게 잘 어울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 표현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몰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목선을 이 패널라인을 살짝 넣어주면 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끈의 느낌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런 조형이라든가 도색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치마 갈라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고 안쪽에 살짝 안쪽 다리살 보이면서 이렇게 토시 같은 거. 이게 메고 있는 거요리고거 보면 좀 따뜻해 보이긴 하는데 이제 발 보면 이제 추워 보이죠 이렇게 슬리퍼예요 그냥 슬리퍼 아이디 배경이 눈 오는 마을인데 이렇게 추... 이게 안 춥나 자, 요 손모양 보세요 손모양 아주 여성스럽죠 소녀소녀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손목도 되게 가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도 놓치지 않고 이런 주름이라든가 이런 느낌들 특히 머리카락 이 저렴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신경 써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보시다시피 그라데이션도 나쁘지 않고요 머리핀을 꽂고 있기 때문에 쏠려있는 머리카락의 조형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얼굴이 귀엽게 잘 나왔어요 네즈코 안녕 같이 한번 세워놓고 볼게요 예, 이렇게 남매를 한번 같이 놔봤습니다 아 아주 귀엽죠 디오라마를 뭐 나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거 전시를 꼭 하고 싶은 그런 피규어라서 저는 구매를 해봤는데 상당히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네요 카마도 탄지로와 네즈코 탄지로인데요 너무나 귀엽고 잘 나온 피규어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디오라마까지 열심히 만들어서 준비했던 리뷰였고요 이게 두 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멸의칼라도좀 어울리긴 하는데 드래곤볼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또 참지 못하고 이것저것 꺼내가지고 한번 DP 해보면서 혼자 놀았는데 뭐 다른 여타 피규어들도 필요할 때마다 좀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꽤큰 디오라마라서 요거 만드는 컨텐츠도 다음에 한번 업로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공유 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취미 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음 피규어 다음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 타입 더블습니다 감사합니다.